유무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유무가 이걸 러블리뷰 할까? 유무 머리에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봐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러블리뷰입니다 <웃음> 제가 오늘 소개해 줄 물건은 뭐냐면 바로 스윙 토이입니다. 짜잔. 와우. 형태는 두 개예요. 하나는 타원형, 하나는 스틱형. <웃음> 좀 기괴하지만 이렇게 물안경을 쓰고 있는 수달인지 해달인지 모를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스틱형과 타원형의 장단점 뭐가 있냐면은 맨날 어. 어. 왜 그래? <웃음> 아프지? 제가 원래는 스티커만 사용해 봤는데요 애기들 손이 고사리 손이에요 아주 이거를 막 이렇게 잡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타원형 같은 경우는 팔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가지고 오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던지고 물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안으로 물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점점 가라앉는 게 가속이 돼요 그래서 가라앉기 전에 빨리 잡아 오는 방법과 아니면 아예 다 가라앉혀요 그래서 수영장에 막 이렇게 놓아요 지그재그로 놓고 수영해서 이거를 다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놓고 나는 오늘 오늘은 한 개를 잡아왔어 다음 날나 오늘은 두 개를 잡아왔어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소소한 성취감 혹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좀 맨날 성취감을 강조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막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물속에 이게 있네? 어 그럼 나이거를좀 집어봐야겠다 아니면 어나 이거 물속에서 봐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더 흥미를 느끼면서 수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컴포증이나 아니면 수영을 바로 시작하는 게 조금 부담되는 분들은 이런 스윙토이로 같이 시작해 주시면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애들이 자꾸 이거 갖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안에 물이 차여있다가 빼면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쉬하는 거 같아요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구멍이 밑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샤워기처럼 나와서 뭐 애기들 목욕할 때 갖고 노는 것도 좋아요 그럼 목욕할 때 이걸 가지고 놀아 먼저 어, 현진아 이거 물속에서 이거 갖고 노는 거야 그고 먼저 갖고 놀면 이게 머릿속에 인식이 될거 아니에요 아 어, 이거는 물속에서 노는 장난감 그렇게 해서 샤워를 하면서 물에 적응을 시켜 나가고 나중에 물속에 정말 수영장에 가서 내가 항상 봤던 거를 가지고 노는 거니까 조금 더 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겠죠 저는 두 개에 한 50불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한번 찍어 왔어요 같이 볼까요 오케이 okay, 좋아 이렇게 스임토이를 소개해드렸고요. 물을 즐기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아직 물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냥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 뭔가 재밌는 이런 수영 장난감으로 시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용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